자 두번째로 일반 원정대에 대해서 한번 스킬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일단 키워봤는데 일단은 기본 원정대도 꽤 좋아요 자 여기 맨 왼쪽부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 엘린 탱크, 소포터의 두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첫번째 스킬 주변의 적에게 피해를 주고 공격력을 감소시킵니다 공격력에 대한 디버프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스킬은 이렇게 배는 동작에서 범위 공격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 스킬 주변의 아군이 받는 피해 일부를 대신 받습니다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이 보라색 띠가 해당 스킬에 적용이 됐다는 표시고요 이 캐릭터가 받는 피해 일부를 자신이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궁극기 일정시간 이속 증가하며 자신의 생명력을 빠르게 회복합니다 일단 스킬의 구성은 딱히 탱커의 역할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이 두번째 스킬이 서포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 궁극기가 자신만 적용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패시브는 스킬 사용 시 일정 시간 기본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아 패시브에 이제 탱커 역할이 조금 있네요. 이 기본 공격은 평타를 말하는 거죠. 평타에 대한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시브는 모든 파티원의 마법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모든 파티원이라서 이제 종족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아만 종족의 탱커 이스프린입니다. 이것도 기본으로 받는 원정대 중 하나죠. 자첫 번째 스킬 일정 시간 방패로 자신과 후방의 아군이 받는 피해를 막아냅니다 단 자신은 전방의 공격만 막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스킬입니다 도발의 포효 주변에 있는 적들을 도발해 일정시간 자신을 공격하게 합니다 지속시간 동안은 위협수치를 추가로 얻습니다 이 위협수치가 그냥 자기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탱커로서 가장 좋은 스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발과 방패 다음 궁극기입니다 주변의 적을 끌어댕긴 다음 점프해서 큰 피해를 주고 넉다운을 시킵니다 이 스킬이 그냥 넉다운만 시키면은 좀 50점짜리 스킬이었겠지만 적을 끌어당긴다는 점 때문에 100점짜리 완벽한 탱커 포지션을 다 갖추고 있는 스킬입니다. 패시브로는 모든 파티원의 물리 방어력이 증가하고요. 두번째 패시브에는 전투 중 최대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자탱커 포지션에서 가장 완벽한 스킬을 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실제 플레이할 때도 이 이스프린이 초반에 진짜 탱커 효과를 확실하기 때문에 꼭 키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엘린 종족의 힐러 어, 포지션이 힐러로 돼있죠 첫번째 스킬입니다 대상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회복합니다 두번째 스킬입니다 대상에게 적용된 재생효과 중첩수만큼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이 힐러 캐릭터들은 평타를 맞출때마다 회복효과가 있는데 이 평타와 이 첫번째 스킬이 중첩되는 횟수에 따라 이 두번째 스킬을 썼을 때이 힐량이 더 증가한다는 걸 뜻합니다 다음 궁극기입니다 내부에 있는 아군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성역을 설치합니다 범위기에 장판 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트 힐로 회복이 되고요 패시브입니다 파티 내 모든 창기사의 물리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패시브입니다 파티에 방어구 타입이 중갑인 캐릭터가 있으면 치유력이 증가합니다 어, 이 패시브들은 정확히 창기사 탱커 캐릭터들한테 힐량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바라카 종족의 힐러입니다 첫 번째 스킬 가장 가까운 아군의 HP 비율이 가장 낮은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그냥 주변에 자기 자신 주변에 아군이 그냥 HP가 가장 낮은 상태한테만 힐을 주는거 보네요 다음 두번째 스킬입니다 주변에 있는 파티원에게 걸린 해로운 효과 지속시간과 남은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합니다 디버프의 시간을 감소시키고 아군에게는 쿨타임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궁극기입니다 고대의 소부자로 변신해 자신의 능력치가 증가하고 주변의 아군을 치유합니다 어, 이 자신의 능력치가 증가한다 여기에서 공격적 방어력도 같이 증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캐릭터를 나중에 얻게 되면 또 보도록 하죠 패시브입니다 기본 공격 적중시 생명력이 낮은 아군을 치유합니다 두번째 패시브입니다 파틴의 중갑 착용 캐릭터의 최대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이 첫번째 패시브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낮은 아군을 치유해주고 또 1번 스킬에서도 낮은 아군을 생명력 회복하니까 극딜을 받는 캐릭터가 아주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캐스타니 종족의 원거리 딜러입니다 첫 번째 스킬 대상의 위치에 번개를 내리고자 피해를 줍니다 CC기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스킬 주변의 적에게 뻗어나가는 번개를 발사해 피해를 줍니다 보통 번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딜러들은 감전 같은 CC기가 있을 텐데 가지고 있지 않네요 다음 궁극기입니다 일정 범위 내 번개 폭풍을 일으켜 마법 피해를 줍니다 스킬 설명에는 시식이 없어 보이는데 해당 영상에는 기절이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패시브입니다 특정 스킬 적중시 번개의 각인을 새깁니다 두번째 스킬입니다 파티내 모든 캐스터닉 종족의 공속도 공속이 도공속 증가합니다 어이 첫번째 패시브에 번개의 각인을 새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적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요 스킬을 사용하면은 번개 각인이 생길때마다 이렇게 스턴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 또한 얻게 되면은 꽤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먼 종족의 원거리 딜러입니다. 첫 번째 스킬, 대상의 위치에 화염 기둥을 소환해 마법 피해를 줍니다. 두 번째 스킬, 생병력이 가장 적은 적에게 피해를 주고 대상이 사망 시 주변에 연쇄 피해를 줍니다. 일단 둘다 c c 기능 가지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 스킬은 그나마 피가 가장 낮은 상대한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연쇄 발동을 하기 도 편할 것 같네요. 다음 궁극기입니다. 대상의 위치에 운석을 소환해 넓은 범위에 마법 피해를 줍니다. 이것 또한 CC기는 없어보이고요 다음 패시브입니다 자신에게 걸리는 빈결과 중독의 지속시간이 줄어들고 스킬 사용시 주변 아군의 빈결과 중독 지속시간이 감소합니다 어, 빙결효과와 중독효과에 대해서 감소효과를 가지고 있는거 봐서는 특정 몬스터나 보스레이드 때 사용하는거 같네요 두번째 패시브입니다 스킬이 치명타로 적중했을때 적중대상에게 화상효과를 줍니다 야, 스킬에 화상이 달려있는게 아니고 패시브에 달려있네요 결론은 치명타가 터졌을때만 화상이 입는거 같습니다 다음은 엘린 종족의 원거리 딜러입니다 첫번째 스킬 여러개의 화살을 연속으로 빠르게 발사해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단일길로 보이네요 한명한테만 집중공격을 합니다 다음 두번째 스킬 대상지역에 폭풍을 일으켜 다수의 적을 공격합니다 이거는 범위기고요 다음 궁극기입니다 전방으로 관통 화살을 난사해 일정범위에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건 제가 직접 쓰고 있는데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관통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렬로 서있거나 뭉쳐있는 경우 데미지 다들어가고요 첫번째 패시브입니다 획득하는 위협수치의 일부를 가장 방어력이 높은 파티원에게 전이합니다 아마 몬스터가 이, 이 캐릭터의 타겟이 됐을 때 아마 이 효과를 이제 방어력 높은 탱커한테 전이하는 그런 패시브인 것 같네요 두번째 패시브입니다 모든 파티원의 물리관통력이 증가합니다 이 캐릭터는 어, 단일기와 범위기를 갖고 있고 딱히 cc기를 갖고 있, 있지 않기 때문에 pvp에서는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포포리 종족의 원거리 딜러입니다 첫번째 스킬 짧은 시간 기절시키는 화살을 발사합니다 어, 해당 영상 을 봐서는 단일기 스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 스킬은 적에게 이속 감소 효과를 주는 화살을 발사합니다 어, 이 스킬은 범위기 공격 같네요 다음은 궁극기입니다 다수의 화살을 발사해 대상 주변에 여러 차례 범위 피해를 줍니다 아까 그 엘린의 공소보다는 이쪽 포포리 공소가더 쓸모있어 보이네요 다음 첫번째 패시브입니다 이속 감소 상태인 대상한테는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두번째 패시브입니다 모든 파티원의 기본 공격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오 포포리 공수가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이두 번째 스킬을 받은 대상한테는 데미지가 더 증가하게 되니 공수를 고르신다면 은 엘린 보다는 이 포포리 공수를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괜히 저는 엘린으로 골랐네요 자 다음은 하이엘프의 탱커 근거리 딜러라는 두 가지 포지션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 스킬입니다 전방으로 전진하여 일정 범위에 적에게 피해를 주고 끌어당긴 다음 추가 공격을 합니다 스킬 사용시 일정 시간 분노 역류 효과를 활성화합니다 일단 끌어온 다음에 추가 공격을 한다 이거는 이제 탱커 역할로서 하는 것 같고요 일정 시간 동안 이 분노 역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두번째 스킬입니다 전방으로 돌진하여 넓은 범위에 이위 피해를 주고 분노 격류 효과를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 범위 공격을 하니까 어글러는 받을 수 있겠네요 다음 궁극기입니다 마력을 담은 도끼를 소환해 넓은 범위에 피해를 주고 마력지대를 생성합니다 첫번째 스킬에는 분노 역류 두번째 스킬에는 분노 경류 그리고 궁극기에는 마력지대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패시브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패시브입니다. 분노 역류 효과를 발, 활성화했을 때, 방어적인 특성이 강화됩니다. 이첫 번째 스킬이죠? 이 끌어 모았을 때, 이제, 방어력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패시브. 분노 격류 효과를 활성화했을 때, 공격적인 특성이 강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스킬을 발동했을 때, 공격력이 더 증가하는 것 같네요. 어, 일단, 패시브에 설명이 없습니다. 마력 지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정보가 모이는대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포리 종족의 탱커, 근거리 딜러라는 두가지 포지션을 가진 영웅입니다. 첫번째 스킬, 주변의 적에게 자신의 최대 생명력 비례 피해를 주고 기절시킨 후 보호막을 얻습니다. 어, 기절시키는것까지는딱 좋은데 이 보호막 얻을때 파티원 전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일단 딜러로서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최대 생명력 비례 피해. 다음 두번째 스킬입니다 일정시간 주변의 적을 도발하고 공격력을 올리지만 방어력을 낮춥니다 자신의 최대 생명력이 늘어납니다 아 피통을 늘리는 대신 방어력을 낮추고 도발하는 스킬인 것 같네요 다음 궁극기입니다 빠르게 몸을 회전해 주변의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딜러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첫번째 패시브입니다 최대 생명력이 늘어날수록 물리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어이 스킬은 아까 두번째 스킬하고 연관이 있네요 다음 두번째 패시브입니다. 포포리 소용돌이로 얻는 위협수치가 증가합니다. 포포리 소용돌이 이건가? 이 설명이 포포리 소용돌이라고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궁극기 같습니다. 궁극기 사용시 위협수치가 증가해서 예, 도발의 효과를 받는 것 같네요. 탱커와 근거리 딜러 두가지 역할을 확실하게 잘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만종족의 근거리 딜러입니다. 첫번째 스킬 대검으로 적의 공격을 방어한 후 크게 휘둘러 반경합니다. 오 이거는 직접 써봐야 하겠는데요 반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방어 자세를 지금 취하는데 과연 이때 상대 공격을 맞아야 반격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하는지는 직접 봐야 알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 스킬입니다 대검을 연속으로 내려쳐 큰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cc기가 달려있지 않고요 다음 궁극기입니다. 적을 멀리 날려보내고 점프로 추격해 주변에 큰 피해를 줍니다. 어이 스킬은 왠지 pvp에서 좋아 보이네요. 첫번째 패시브입니다. 모든 파티원의 물리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두번째 패시브입니다. 생명력이 높은 캐릭터에게 공격 적중시 치명타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이 캐릭터는 왠지 pvp 전용 캐릭터 같네요. 마지막으로 휴먼 종족의 근거리 딜러입니다 이 캐릭터가 가장 처음에 받는 기본 캐릭터죠 첫번째 스킬입니다 주변의 적에게 물리 피해를 주고 치명타로 적중시 일정시간 출혈을 일으킵니다 치명타 처질시에 이제 출혈 효과를 받는거죠 그리고 해당 스킬은 전부 다 범위 공격입니다 두번째 스킬입니다 전박의 적을 내려 베어 피해를 주고 치명타 적중시 섬단의 재사용 시간을 줄입니다 이 섬단은 궁극기입니다 출혈 상태인 적에게 적중시 일정 확률로한번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스킬에서 침병타 터져서 이제 출혈의 상태면은 이번 스킬을 한번더쓸수 있는 것 같네요. 다음, 궁극기입니다. 전방으로 적을 관통해 돌진하여 경로의 모든 적에게 여러 번 피해를 줍니다. 이 해당 스킬은 타겟된 상태한테만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뭉쳐있을 때는 탱커로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좀 단위길로 발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시브입니다. 출혈 상태인 적을 공격할 때 추가 피해를 줍니다. 아까 1번 스킬에 침명타 터졌을 때 2번 스킬과 연계되면은 극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효과네요 두번째 패시브입니다 모든 파티원의 치명줄과 치명타 피해가 증가합니다 모든 파티원이기 때문에 종적을 따지지 않고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비만 잘 맞춘다면 기본 레인도 쓸만한 것 같네요 이렇게 모든 영웅의 스킬을 다 알아봤습니다 아직 스테이지별로 덱을 꾸려야 하는지는 아직 레벨을 다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고요 계속 성장을 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